이거 완전 맛있대 진짜 마음에 들어? 어, 자 이걸, 이걸 꿈꿨 간장 음 계란밥 찬호가 제일 좋아하 분위기 되게 좋지 않아 여기? 강요하는 거야? 여기 황빈의 뒷마당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버터 냄새 대근우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 사람이 많더라고 알고 싶으세요? <웃음> 여기서 보고 라면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한 번도 촬영하느라 7년 이제 칠년 차다 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7년을 사귀냐고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아왜 이렇게 오래 사귀냐?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라고 이럴 줄 알, 알았겠습니까? 뭣도 모를 때 만나서 그래요 또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유튜브에는 대만이랑 사포르 편이 올라와 있죠? 유럽을 가야 되지 않을까? 동유럽이나 저 요즘 베트남 제 주변에도 다 베트남 가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아, 그것도 있어요 카메라를 바꾼 뒤로 영상이 더 재밌어졌대 응. 장비빨 보시보 못해요 장비를 더 구매할 생각이신가요? 아니요 장비도 있긴 있는데 우리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비즈니스 커플이거든요 저희 다연기예요 피크닉 온거 같아요 뀌어서 먹으니까 왜 이렇게 그 찬우님 잘생겼어요 이런 소리도 있었어요 난못들었는데난생 <웃음> 처음 듣는데 저의 최애 템은 입생로랑 네. 루쥬 볼립떼 46호. 아 그러면은 마른 장미 입, 입술 색깔이 예쁘지 않나요? 저는 웜톤이라 잘안 어울려요. 그리고 저희 컨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일상이 제일 재밌다고. 저 일정 황비일장? 황비일진설이 있습니다 어, 황비가 전주에 사는데 아무도 몰라 나 많이 무서웠,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, 근데 여기 되게 좋네요 막 거미도 기어다니 날파리도 있고 들꽃도 있고 그리고 뒤에는 <웃음> 고양이 똥도 있고 아 저희는 같이 안 사요 이번에 엄마랑 같이 살게 됐습니다 엄마가 또 올라오셔서 어, 집이 있습니다 서로 이 잔디에 맨날 고양이들이 똥을 싸나요고 <웃음> 고민이 있으신가요? 돈을 모으고 싶어요 그 김생민의 영수증에 문의하세요 아내 고민? 구독자가 안 늘어요 근황토크 이건 황비가 기획한 거예요 참 참신하죠 질문이 있는 안 근황토크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하나 둘셋 빠염 빠염 안가려